안녕하십니까 춘식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이코스 듀오인데요 아이코스 3를 리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이코스는 성인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절대 시청을 삼가해 주시고요 언박싱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뜯을 게 마땅한 게 없어서 손톱깎기로 바로 뜯어볼게요 아이코스는 여태 시리즈별로 다 구매를 해봤고요 저는 이거는 악세서리 그거인 것 같고요 요거는 취소 교환 반품에 대한 안내서 매번 똑같아요 이 안에 있는 거는 아이코스3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거는좀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아이코스온 가입자라서 이렇게 뭐 단독 서비스 이런 가이드가 있고요 온라인 스토어 5,000원용이나 액세서리 바우처 한번더또 있어요 총만원 이렇게 있고요 가장 중요한 듀오 요건데, 1년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, 아이코스가. 이번엔 또 어떨지, 아주 궁금하네요. 이번에는 아예 애플처럼 비닐로 전부 감싸줘서 나왔네요. 이거 한정판 선셋 코퍼 색상이고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건데, 이거 뭐 어디 뜯을 곳이 없네요. 이렇게 아이코스가 있고요 이번에는 주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빛이 두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 이쁘네요 뭔가 빨간 똥 색깔 위에 불빛 여기도 두개 먼지가 꽤 있어요 내부에는 이 면봉, 청소 면봉이랑 청소 키트 있고 그 내부에는 C타입 충전기가 있습니다 어댑터랑 이렇게 같이 아이코스 이전에 비교를 했을 때는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이게 한정판 디자인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색감이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? 뭔가 손톱으로 찌르면 푹 들어갈 것 같은 이런 그립감이 되게 좋아졌어요 조금 달라졌고요 윗부분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대신 이렇게 두 개가 생겼다는 거 왜냐면 하 연타가 가능한다는 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최대 두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 속도도 뭐 빨라졌다는데 얼마나 빨라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부 같은 경우는 가석이 좀더센것 같아요 좀 뻑뻑하다 새 제품이라 그런가? 근데 네, 자석이 좀 많이 세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악세서리를 따로 구매를 했어요 핑크색으로 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부 똑같아요 내부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달라진 거는 여기 달라졌죠 이제 불빛이 몇 개냐 이제 이거는 제이 연타가 가능하고 연타가 불가능하고 이 정도인 것 같고 한 칸은 1분 40초가 걸린다고 여개까지는 최대 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5분이면 길긴 한데 그 5분 기다렸다가 두번 연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 아이코스 2.4에 비해서는 확실히 빨라지긴 했습니다 완충 시 최대 필수 있는 횟수는 총 20회 요거는 기존과 똑같아요 색깔은 뭐 12가지 색상이 있고 보증기간 뭐 이런 것도 다 똑같고요 굳이 멀티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근데 내 아이코스가 이제 몇 대였지? 한개두개세개네개와 벌써 다섯 개나 모였다와 이거 실화야?